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과 의원, 시장들이 모여서 본격적인 법 개정의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에서 평택시 유의동 의원과 홍기원 의원 그리고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어,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어, 겪으셨던 외적인 심적인 이런 고통들을 어, 생각한다면 너무 나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초 국회에서 어렵게 이 법이 출발한 만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우리가 만든 이 법이 어 아직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맞도록 계속 추후 수정, 보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갑의 홍기원 의원도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회사에서 군소음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없이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최소한 민간 공허가 형평성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추법개정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국 16개 도시 군지역 소속 시장과 군수, 구청장 및 관계자와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현실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KNB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